자, 먹고 바로 내려갑니다. 자, 하이라이트 찍을 준비, 하이라이트. 하나, 둘, 셋. 어어, 어디 갔어? 어, 어디갔어? 개월한지. 할 포켓몬은 달콕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스킬은 트리플 액셀, 짓밟기 자 그리고 이번에는 트로피컬킥을 사용하지 않고 그레스 슬라이드만 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액셀이냐 짓밟기냐 이렇게 될것 같네요 진입 물건은 힘의 머리띠 예리한 손톱 기압의 머리띠 이렇게 세 가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코기는 평타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예리한 손톱 대신 초점 렌즈를 들고 가도 정말 괜찮고요 하지만 저는 급소율을 조금 올려주면서 공격력도 올려주고 그리고 슬로우 효과 추가 데미지를 줄수 있는 이 예리한 손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틀 아이템은 스피드업과 탈출 버튼 만병통치제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국민 아이템 탈출 버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백코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글로 갈게요 아 깨고락질 가는구나 아 그래 양보할양보할 내려갈게 아 이렇게 분명히 정글 간다고 찍었지만 저 친구를 찍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양보하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했든 저 친구가 잘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보했다는 게저 친구한테도 이득이고 저한테도 이득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양보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꿀 넣고요 자 바로 해 주도록 할 겁니다. 설마 정글 먹으러 올라가는 거 아니지? 자 집발기. 자 찍어주고요. 좋아 요 좋아. 어 주공. 아 진짜 너무 늦는다. 어 주공. 아아 아, 꼬리 들어가 버렸네. 이거 좀더좋을까 아이고 아이고 어 주공. 이 자식이 감히 누구에게 넘기는 거냐? 다 아, 됐어요. 자 먹어주고 그레스 슬라이더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나, 하나 둘셋 빠지고 나이스 피하고. 아, 죽어! 죽어! 한번 더! 아, 집밟기! 좋아! 아, 좋아, 좋아! 여왕님이 집밟아! 죽겠다! 아, 죽어! 이 자식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아, 죽으시고요 아, 좋아! 나이스! 이거, 이거, 이거, 이 먹어야 돼! 나이스!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어, 안녕! 달고끼 안녕! 나는 달고 끼니야! 죽어! 아, 됐어! 아, 좋아! 이거지! 뭔일이야 뭔일이야 뭔일이야 뭔일이긴 그냥 이는 죽는거지 이 자식아 아 죽으세요 <웃음> 하나 둘셋넷둘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 그런 나랑 스킬을 다른 걸 쓰셨구나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건 모르는 겁니다 달코끼는 이 손가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사실 둘셋 제발 제발 제발 아니 <웃음> 둘셋 됐어 됐어 됐어 죽어. <웃음> 얘들아, 뭐야 모 뭐야 돼 진짜 진짜 뭐야 돼 진짜 진짜로 뭐야 된다고 얘들아? 셋, 제발. 죽어. 제발, 제발 이거. 이거. 자, 이거 이거 진짜 진짜 진짜 얘들아, 얘들아. 안 돼. <웃음>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트리플 악셀 먼저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고독스피잉 오! 자, 아래쪽 위험한데? 자, 자. 기다려. 어, 들어올 거지? 들어올 거지? 어깨 로았지 어이구, 어디 가실까? 어디 가실까? 어이구, 평타, 평타. 어, 또리, 보라색, 죽어. <웃음> 자, 요거 넘어가.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피하고, 둘, 아. <웃음> 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 어, 괜찮은데, 어, 이게, 트리플하스 좋네요, 자, 그레스 슬라이더 배워던다고 했죠, 이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주 좋아, 좋아, 맘에 들어, 자, 자, 달코퀸으로 진화를 하면, 스킬을 한번더쓸수 있게, 패시브가 생기죠, 아주 요거, 맘에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짜 스킬이 생기는, 패시브,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 변수창출을 만들어내야 된다던데, 자, 그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고 바로 내려갑니다. 자, 하이라이트 찍을 준비. 하이라이트 하나둘셋어 어디 갔어? 개 월학지. 어, 이쪽으로 가시고요. 이쪽으로 또 가시고요. 아이고, 아이고, 또 리플. 악셀. 아이고, 어디 가실까? 우리 잠재님이 어, 트리플 악셀! 조심해야 돼요. 아 어, 좋아요. 아 피해복도 있어서 진짜 좋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저사기인데 이거? 아 조합이 이게 그레스 라이드가 맞다. 자 일단은 또 정글 가서 아 아래쪽 갈가 보기 계속 바뀌고 있어. 어, 괜찮아 괜찮아. 자, 이거 아, 어, 아래쪽 틀졌어 아래? 저기요? 저기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주검, 주검, 죽어. 아 주검아야 제발. <웃음> 야 변수장. 엄청 좋은데요? 아니 이게 이, 이렇게 된다고? 와아 진짜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우리달고기니도 올라오고 있군요 어 그거 뭐 넣을게? 어이구 어, 뭐야 이거, 이거 또 반대로 나가네어뭐 하시게요? 어이구 뭐뭘하질라고 아이고 그거 짓밟길를 쓰셨구나 아 저랑 반대되는걸 쓰셨군요? 뭐 좋았지요 뭐? 아 죽으세요 아저 이거 먼저 먹겠습니다 아 이것도 차구요 뒤로 둘셋넷냠냠 맛있쏭 어 어디가세요 어디가시나구요? <웃음> 지고 뒤로 보내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이게 글래스 슬라이더가 자꾸 이게 이상한 대로 가는 게 조금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 어디 가실라고? 아이고 어디 가실라고? 어이고 하나, 둘, 아이고 그쪽에 도뭐 하시죠? 아이고 그냥 죽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웃음> 둘, 아죽으세요아 야도란님도 아 그리고 달코퀸이 중간에 캔슬이 되거든요. 그거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어? 자 최대한 어그로 끌리지 않고요 자 지금 프리저 때리고 있죠? 자 방금 저저저 저, 저,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뭐해!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둘셋자자뚜둑기배 뚜둑기패 자때드려줍니다 좋아요 애소라 어디가 어디가니? 하자 하나 둘셋자 병선절출 자 죽여주고요 하나 제발 제발 죽어! 하하하하 됐어 됐어 됐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왜그러냐고 이거 이거 할수 있거든요? 할수 있거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아 괜찮아 이겼을 거야 이겼을 거야 자 과연 아졌다 자 그럼 딜량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코퀸의 딜량 자 기술은 트리플 썼구요 자 데미지는 10만 이렇게 잘 넣어줬습니다 자 그럼 짓밟기 스킬을 쓴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8만 아주 다 준수하게 넣은 판이네요 제가 잘했어요 자 이번에 달꽃퀸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두번다 졌지만 자 우선 여러분들은 어떤 스킬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자, 이 트리플 악셀과 그레스 슬라이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트로피커 킥을 쓰지 않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쿨타임이 길다. 그리고 그레스 슬라이더처럼 그 모아주는 거 밀쳐내는 덕백 스킬이 없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레스 슬라이더를 사용을 해보았고요. 자, 짓밟기가 스킬은 아니에요. 괜찮아. 근데 일단 지금 지닌 물건은 이렇게 갔죠? 얘랑 안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좀더 연구를 해보고 나중에 전용 아이템을 한번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새로 나온 달코키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킬을 선호하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코키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